야 아니 알바는 줘봐 알바는 어디서 알바는 <목소리> 꼬리비 없이 계속 이 양은 슬픈다 슬로 그렇지 아래도 좋아 그게요 어? 그래도 좋겠 아니 뭔가 시 나는 있어야 엄마가 안 서지겠다 슬프잖아 야자 후쿠리가 나타났습니다 와 뭐. 굿자 어 어디 어디, 어디 어디 좋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후프의 후프의 방어입니다 유난 빅피싱 네, 이거자끌 될까 입니다 빅게임 아정맛졸리자 바늘 오늘 루카 바늘 싱글루카후 리립 후기 다 먹었습니다 이거 와 이게는 사이즈는 살자 넘었고요, 끝자 되겠네요, 짜뭐 틀리더라도 그냥 손맛을 보여드리기 위해서. 아, 정말 대단합니다. 점심 먹자마자 나왔는데, 야 오늘 참. <웃음> 국수 이거. 콩국수 먹고 와가지고 힘쓰고 있습니다. 콩국수 먹고. 이거 되겠습니까, 이거? 내 <웃음> 뇌수. 네 자, 이제 철수하겠습니다. 뇌를 네, 위해서. 자, 괴룩공은 절대 안 되네요. 좋습니다. 이야. 정수야. 뜰채 좀 내줘라. 뜰채, 뜰채. 제대로, 제대로 지금 흉곰 됐습니다. 제대로 섰습니다. 아예 지간대는 놀고 있습니다 지금. 첫날로후킹 <웃음> 갑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,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후포 킹스톤입니다.